마음은 천상 여자나, 겉은 남자다. 근데 여자 맞지? 작 네. 자기 남자는 없다. 나 아, 지금 옆자리에 안 보이세요? 응, 아직 안 보여. 어... 주변에서 이런 거 있으는 것같아 뭐 동성을 좋아하나? 애정우는 올해 그래도 억지하다 발복하는 게 있다. 근데 그 남자한테 만약에 빠지잖아? 다 세게 다뺄수 있는 <웃음> 스타일. 결혼을 과연 할수 있을까? 눈물을 아, 같아. 오. 혼자 사으면 좋겠어. <목소리> 반갑습니다. 신당의 오라이기 씨입니다. 선생님 오늘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. 네, 봐주세요. 아 이게 재밌어. 뭐가 재밌어요? 재밌어. 막 그냥 같이 놀고 싶어. 오, 막 못마도 타고 싶고 막 그래. 네. 재밌는 사람인가 그럼? 응, 되게 재밌어. 근데 이게 다양해. 좀 만능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근데 여자 맞지? 네. 뭐 중성적인 구이로. 어. 남자 아니지? 여자지? 아, 여자예요. 마음은 천상 여자나 보통 남자다. 음. 근데 쪽완전군은 자기가 되게좋아는 사람들은 진짜 내피뭐 눈물 다 꺼내줄 사람이고 자기가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딱 자기가 차단시켜 버린 사람. 음. 이분 이성적인 면은 좀어때요 이성적인 거, 편심 이런 건 있는데 자기 남자는 없다. 아, 지금 옆자리에 안 보이세요? 응, 음, 아직 안 보여. 어. 앞으로도 없어요, 이거. 앞으로도 조금 힘들 것 같아. 이성한테도 관심이 있는데, 지금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해. 아이 사람 보면 초년에 힘들게 살았다, 이렇게 보여. 막 우기가 많고, 막 분노가, 이런 게 많아. 그래서 그걸 다 다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. 행복해, 이 사람. 네. 이번 어떤 일을 좀 하면은 좀 잘할까요? 툰이 TV에 보면은 MC나 예능하는 사람? 음. 뭐 이런 걸로 보여 이분 초년은, 중년은, 말년으로좀 나누면 언제가 가장 좋죠? 지금! 지금 이 순간 이 소리가 나오고 지금이 제일 좋다 아. 원래 초년에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자기가 그 노력으로 이뤄왔기 때문에 중년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음. 구설이나 시비 뭐 이런 것좀 있었어 근데 지금 57세를 맞이해서 말년운이 좋다 풍족하다 막 이런 게좀 보여 이 건강적인 면은 좀 어때요? 건강적인 거올 어? 여름에 사고 수첩 들었다. 교통사고, 차량성. 그래서 이런 게 보인다. 이게 뭐지? 기부스가 보인다. 이것만 조심하면 은 건강도 괜찮다. 아, 이 내적인 건강은 괜찮아 어어, 되게 좋아. 자기 애가 되게 강해. 왜? 눈물 날것 같아. 어. 어렸을 때 왜?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. 뭐좀 찢어지게 가난했다? 이런 거 들어오고 발버둥 쳤다? 뭐 이런 게 있어. 그래서 내 인생 의 역사에 나온 업적이다. 이런 거 같아. 올해는 좀 어떨까요? 올해, 올해 되게 좋아. 인생 뭐 60부터 이 소리가 나올 만큼 되게 좋고. 근데 남이 시키는 거, 남이 하는 거따라만면안 돼. 패러디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탈이난다 근데 살짝 뚱뚱해? 뚱뚱하다 그러대 되게 풍도 크고, 너무 커, 그냥? 먹는 걸 음. 엄청 좋아하시는 분은 맛있아요 그래? 어. 그래서 그래 제가 아까 건강을 물어본 거였거든요. 음... 혹시나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.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먹는다 이러고 자기 입이 많이 묵지만 까다롭다. 아, 네. 그거 갖고는 탈이 안날것 아, 같아요. 음. TV에 나오는 모습은 100%를 보여주는 거예요? 어, 자기의 모습 100%인데 110%라 치면 1 0이안 보이는 게 있다. 음... 그게 아까 말한 내 마음의 눈물, 내 마음의 힘. 음... 그거를 조금 음... 꺼내기가 시간이 걸린다. 아, 진짜... 알겠습니다.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. 대그우먼이에요 이영자 씨예요 이영자~~ 네. 안 계시오라~~ 아, 이, 그 이분 뭐지? 맞아요. 응.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이분이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응. 되게 밝으시고 응. 다 이렇게 가졌는데 응. 하나 남자 이성 응.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 있어요. 결혼을 응. 과연 할수 있을까요? 어. 애정우은 올해 그래도 없지 하아 발복하는 게 있다. 가을쯤에. 어 근데 결혼은 없을 것 같아. 근데 이 사람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비운 들었어. 그리고 남자한테 만약에 빠지잖아? 간세게다뺄수있 스타일이야. 그래서 나는 김재인하가 <웃음>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. 그만큼 더큰 행복을 가질 수 있다. TV에 나오는 모습은 본인이 뭔가 좀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. 막 이성적인 면으로. 음. 그래가지고 혹시나 결혼에 대한 의지가 있나 해서 여쭤봤어요. 음, 의지, 의지 없는 것 같아. 먹는 어. 뭐 의지만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 이런 거 있었는 것 같아. 뭐 동성을 좋아하나? 뭐 이런 것도 비쳤던 어.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어필을 해주는 것 같아. 재미적으로든 아. 뭐든. 아직도 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응. 언제까지 좀 할까요? 계속해! 그 꼬부랑 할머니, 늙은 할머니 될 때까지 계속해! 음. 상복이 딱! 큰 상복이 있을수있나 응, 있어! 뭐. 아니, 가까이 모여! 아, 진 응.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될 점이라고 <웃음> 한마디 해줄수 있어요? 당부할 거는 이영려 씨 보면은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거딱 목표를 향해서 고구마 딱 하시면은 영혼이 빛날 거야!